아. <웃음> 어, 다시 왔는데, 스킬 포인트 2포인트 더 얻어서, 이거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것만 배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아니거든요가 아니고, 어, 아니더라구요. <웃음> 말이 꼬이네. 어, 이거 다 찍어야 되다봐 아이씨. 이거 찍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저거 한번더 잡고 이야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킬포인트 저거 아껴봐야겠다 저거 권법도 새로 얻은 거 배워 보고 싶은데 아 어이구야. 닭대거리 어이구. 어, 새끼. 마을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현혹의 안개로 마을에 가, 마을을 가둬버렸다아시 문이 닫혀있더라도 2층에 구멍이 뚫려있을 것이야.. 그렇군.. 응? 올라올 수 있네? 어이 꼬꼬녀석 아니 꼬꼬가 128이나 줘? 경험치를? <웃음> 꼬꼬야 그애.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귀신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귀신인데도. 적을못 느낀다. 경험치 야 닭대가리보다 못한 인간 녀석, <웃음> 아니 귀신 녀석. 경험치 왜 저래? 여세 <웃음> 마리 잡으면 9327. Possority, the story to you, p a b r a z o Pabua p 뭐, 뭐 보고 있는 거야? Yeah. 뭐, 위리 뭐, 뭐, 뭐, 뭐, 뭐, 있 뭐, 뭐, 가 뭐, 달 뭐, 줘 있어? <웃음> <뭐가 매달아져> 있어? <웃음> 아. 줄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이? 그래말로 <놀람> <놀람> 희한한 녀석들이 만래 사시로가자 이렇게 돼있네. 뭐야 안 보여. 이 놈들아 안쪽에서 피를 부는거 같은데 누가? 어. 어떻게 올라가야 돼? 우송 안 되잖아. <웃음> 저기 어디로 가야 되나 본데요. 어, 이쪽은 길이 아니다. 이거구만 무시하자. 아, 여기구만. 어, 아야! 저 돼지그 아니야? 술꼬래 아니야? 술꼬래 주조? 포금의 도프지로? 주조가 아니네? 올라오면 나 죽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인사를 해. <웃음> 이러고 있다가 인사를 한번 합시다 에이. 아이 불왜써 아이 너나안 보이잖아요 빨리 풀어요 야너나안 보이잖아 빨리 풀어 원숭이는 진짜 원숭이네 저것도 사람새끼 아니야 저거 그럼? 어? 왜안 풀어 저거? 짬뽕이네 내 더럽고 지사해서 간다 어떠줄 천천히 가서, <웃음> 너는 네가 왜 한번 죽는지 모를 것이오. 어어, 아이고, 중독돼버렸어요. <웃음> 중독에는 해독가루. 어. <웃음>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어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요. 탁주, 희구, 흐린 탁주의 술병이다. 수류란 대접하는 것이다. 수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잿 덩어리도 좋아요.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요? 아니, 저, 템이 있네? 너와 내가 만난 것이오? 어... 우연찮게 만난 것이안환도나쁘지 환약. <웃음> 환약 않아? 어... <웃음> 먹는 보람이 있어. 어, 여기로 나도 잠깐 여기 고수전인 거 아니야? 이거 거안 들어가면은? 이 아닌데 야, 이거 심상치가 않아. <웃음>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불상 기한이 있지? 옆에 있는 애들 자르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몰라... 어이구왜구 왜? 오이저 뭐야? 저 뭐, 좋딱이 생겼어 저거. 오이 새끼 존나 약한데? 뭐지? 어이, 뭐지? 왜왜 이렇게 약하지? 어? 야, 함정인가 봐. 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구만. 세상에. 밑바닥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의신연스러운데? 금강고철. 일단 아이템을 먹어볼까요? 황색 화약. 어금니깨 물기, 중화약 가벼운 주머니. 온 곳이었다니 호잇 전설의 고양이로구만 화냥 요죠호 아아 아쏙독새아이 얘들아 잠깐만 아퍼 <웃음> 아퍼 어 지금가면 뒤지는데 이거? <웃음> 지금가면 뒤져요 이거 안돼 난 닌자야 쓰레기같은 닌자 쓰레기답게 살아남겠어 잡았습니다, 부처님. 아, 부처님? <웃음> 스님. 안개가 고쳐졌네. 아, 그 피리소리 때문에 안개가 있었나봐요. 나는 더 강해졌다! <웃음> 오, 피통파라. 피통. 됐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그 전에 전 녀석들을 한번더 잡고 가자고요. 그 전에 스킬을 배우고 가자고요. 이거를 습득을 하려면또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었어. 하... 세상에 여기 아직 걔네들 있겠지? 맞다. 어, 개월로 사라졌네. 필이, 피리... 저거, 안기 거쳐가지고, 어디 갔나보다. 탁, 탁, 다시 생겼겠구나. 저것또뭐야 미니보스라고? <웃음> 저런 거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저 피를 한칸 까야겠어요 인사를 해가지고 오저기 저런게 있었구만 몰랐구만 그래? 어어 내가 어딨는지 알고 있니? 어이 너 뭐야 알아내버리잖아? 오 왜이렇게 느려져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왜이래 이거 없어. 근데 머리카락이 목에서 자랐어. 아 세상에. 그래서 <목소리> 개집거리한 여기서. 유도탄이야? <웃음> 오너 두고봐 오 이거 도망갈 수 있어 이게 해자네 그래도 오 미친! <웃음> 너 이씨 두고봐? 구비나시 <웃음> 아마 색종이가 있을 것이오. 너도 귀신이라서 아프겠지. 이걸로 맞으면 아, 색종이 세개 밖에 없네. 애껴볼까? 그냥! <웃음> 어, 저코코코이랑또다 으쌰, 저거 으쌰, 으쌰, 으막 날아다니는데? 막으면은아예어야 예. 이거 막아도 막아도 막아도 막아도 소용이 없어. 반수런 반수런. <웃음> 아 여기가 아닌데. 아니 정신 없어 이거. 공포가 장 쌓여 버리네. 어, 왜 이래? 저거 어떻게 상대 하지? 찌르기 찌르면 되나? 한 번만 더 해보고, <웃음> 어휴, 너무 센데. 어이. 재미지가 저이 색종이 한번 써보자. 아 색종이 써다가 뒤진 거 아니야? <웃음> 야. 누구 <웃음> 새끼야? 어아 안돼. 카페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색종이도 어디서 살수 있다? 다행이다. 그래도 스킬이랑 저거 다 써가지고. 종이가 아까울 뿐 이걸로 잡아보자. 오 엄청 싸이잖아. 아 저거. 페이지에 그냥 다 해야되는데 큰일나 오! 아, 야, 끝났어. 아, 진짜. 빌어먹을 저거 패링 잘하면은 그래도 괜찮나? 아이 미친 패링이 안됐데 아이 미친 닭대가리새끼야 하여튼 닭이 문제야 닭이 어? 안 되겠다 저 녀석 나중에 색종이 갖고 와서 뭐 싸우던가 해야겠네요 저거 이거 공포 지우기도 없고 안 돼? 에이 못 이겨? 패링도 안 되면 은 저걸 어떤 수로 잡습니까 저거를 제대로 막아도 이제 공포가 쌓여버리는데 그냥 가던 길 갑시다 내가 면 내가 간다 i a 어, 네 어, 이거, 앞에 저네 이거, 아니 이있에또이인이 있어? 시이런에미쳤시한까휴미쳤습여까휴장아를 하실 서장을 해? 하실 생각을 해? 극의 근시적 실습. 이건 뭐지? 공포의 축적을 줄이고 내성을 높인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사용 횟수 5개야. 오. 공포 지우기가 아, 어 술도 있어? 어 오... 금강고철도 있고 용천 용천은 아시나의 양조사가 만든 최고의 술1800 이거 써야 되나? 이 젤아르트 콜로,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0오 독오. 독오. 독오. 독오. 독께께 계. 예. 왠지 이거 술도 사 가지고 저거 나눠 주고 싶은데. 시샤타. 아, 이거 하나도 없어졌어어 아, 세상에. 는 다섯 개로 되네. 어, 오이 뭐야? 어? 사람 아니오? 어? 돌팔매질이오 왜? 자베호 되 돌아가 는길 이고, 저 위에 뭐가 있다？원숭이 인가. 해버렸네. 원숭이가 아니고 늑대였군요 어디 보세요? 수생촌? 사람이요 귀신이요? 어이 미친. 미쳤... <웃음> 떼고지로 있어 떼고지로. <웃음> 살려주시오. 잼 볼장만 보고 가겠소. 양반들 딱 봐도 어? 실력도 없어가지고 이거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저봐 약하다고 어이 뭐야 뭐야 어이 넌또 뭐야 어아 또... 아유, 에? 뭐야, 이거? 눈주네, 뭐. 그래도. 빰, 빰, 빰. 저기 위에 길을 막고 있고. 볼. 짠 오, 아저씨 또 코코브를 던지네 아저씨 없고요 오, 얘는 그나마 좋 오, 색종이! 생촌이 아니고 귀신촌인데? 귀신촌? 뭐지? 사람인가 봐는데 피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돈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네 사람 응? 이 아저씨 이라베니 음 아, 야 여자 본적 있어. 보샤오 <웃음> <오시하고> 가자. 이내 <웃음> 흐리오. 아니요. 데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아잇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잘못했어 아우 <웃음> 어, 나 술좀 술좀 주고올게요저 용천도 사자 그런데다 쓰면 안되는데 아... 아.. 요 아이템 요것도 팔수 있지 참 도자기 도자기 다 팔아버리자 도자기 도자기 어디있니 도자기 도자기 아 몇개 안되네 이거 하나면은 아 돈이 좀 있었네. 용창 시샤 다 진이 고매. 건너서 절 붙어가자. 해서 녹 한번 끊을게요.